오늘 바쁜 시간에 그 문경시의 그 영농지도자이신 그 수당골 대표 홍봉조 교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박익순 소장님두분 모시고 어 표고버섯 배지 재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 간단히 시작해 주시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웃음> 저는 경북 문경. 어. 시 영순면에서 수당골농원이라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업은 청계 닭과 어, 폐고버섯인데요. 오늘 폐고버섯에 대해서 어,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저남구에 있는 신내의료안심주택.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박익순입니다. 저희 주민들과 함께 금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중남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는 표고버섯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하고 체험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우선 그 강사님과 이 표고버섯 기르는데 네, 네,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 표고버섯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네. 생표고버섯과 어, 추석이나 설에 근표고, 설마은 음. 백화라는 근표고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장 가기도 좀 힘들고. 물건도 생식하지 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분들이 과정에서 이걸 직접 재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도 아마 박소당님도 그런 데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땐 굉장히 좋은 저거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표고버섯은 저 신심 산골, 이런 공기발군에서 어, 기르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중에서 이제 사서 먹기는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에, 도시에서 주부들이 에, 그 간에서 표고버섯을 또 느타리버섯 이런 것을 길러서 어, 그 시식도 하고 또 기르는 재미도 만끽을 한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표고버섯은 이 이제... 뭐, 표고버섯뿐만이 표고버섯, 아니고, 모든 버섯의 그 종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균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종균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리고 이, 이, 지금 이제 실물을 좀 가지고 오셨으니까, 실물도 좀한 번, 예, 보고, 어, 그 버섯을 재배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참고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표고버섯이, 버섯이 뭐, 그,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혈압도 낮춰준다는 저쪽으로,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네. 또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웃음>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웃음>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버섯을 즐겨 먹긴 하지만, 어떤 그 영양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울러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에, 앞으로 이, 이틀이나 사흘 있, 있다가 한번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에, 그 실기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실습을 음,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좀 조금 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어, 버보에 대한 그, 영양소라든지, 항암작용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책자에서 익히 잘 알고 있으시라고 보고요. 과거에는 표고버섯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네. 근데, 어, 최근에 산림청에서 그, 표고버섯을 생산하는데, 원래, 그 참나무를 1m20으로 잘라가지고, 네. 거기다가 종균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연적인 그 표고가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농촌선에서도 1m20에 지름 20cm짜리 참나무를 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금 그, 요거 한 번, 예, 가져오고 예. <웃음> 음. 런데요 아예 그래서 이제 사립탕에서 네. 그게 어떻냐면은 어 참나무를 하고 영양소를 같이 달아 가지고 네. 어 믹스한 겁니다 네. 믹스해 갖고 이제 그 형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있고 뭐 사각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주부들 요건 이제 농가용이지만은 가정에서도 주부들이요거한세개 정도만 있으면은. 네. 어, 2인, 그 다음에 한 5개 있으면은, 그, 4인은 충분히, 그, 1년간 드실 수 있는 그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좀 조금 버섯이 도달 나는 것 같으네. 예, 그렇습니다. <웃음> 네. 요거는 지금 한, 그, 봉지를 개봉하고, 예한 네. 7일 된겁입니다 아. 예, 예. 요거 이제 앞으로 3일만 더 크면은, 음. 여러분이 그 시중에서 보는, 종이 칸만은 이렇게 보스로 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옆에서도 나오고, 쪽으로도 나오고, 그렇 네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좀, 막, 어, 처음부 이제 이 키우는 방법을 네. 주부님들이나 가정에서 아무 분이라도 남녀노소 할 것도 없어요. 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우선 먼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어,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뺍니다. 음. 이걸 이렇게 빼고, 요분이 어. 안에 이렇게 속이 있어요. 손도 어.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아, 그걸 제거해. 예, 예, 예. 같이 제거하고, 네. 이제 버리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가정에서 필요한 것 만큼, 네. 어, 예, 를 들어서 자릅니다. 네.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요정도 높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2 3cm 나오게 네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이걸 게이 놔둬도 되고 비닐 아, 율리만큼 버스티라는? 예, 예, 예. 네 이게 놔둬도 되고 이걸 보기 싫으면 잘라도 네네. 되는데 그냥 놔두는게 나중에 이제 네.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물에다 넣습니다 네. 아, 이대로. 그대로. 그대로. 뉘어소라도 아, 상관없고. 네, 네, 그 이게 장기만 그러니까 장기수록 좋아요. 아, 이 비닐로 벗기지 말고 그냥 넣으라는 요 네, 여기까지만 벗기고. 여기까지만, 아. 아. 여기 벗긴 네. 상태에서 네. 이렇게 물 속에다 넣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뭐 정도는 한 3시간 정도. 네. 물에다 담그세요. 3시간 정도? 예, 예. 네. 담궜다가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네, 예. 이런. 쟁반에다가 이렇게 건져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에 여기 속도가 네. 날라가지 않게 여기 네. 이제 한개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나정도면 네.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여기 위에다 그 무명천 네. 그나이론 말고 네. 하악선령 말고 네. 무명천을 해야 왜냐면 속도 유지가 돼요. 속도가 네. 한 70% 80% 되었을 때 네. 항상 바라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나 세개 넣고, 그위다 덮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습기를 좀 무기로 해주나요? 뭐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처음은 그렇게 네. 했을 때 이게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 이걸 덮어둘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뼈독이 나왔는데 네. 이게 커야 되니까 네. 그때는 요걸로 어. 이제 매일 아 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으로도 덮어놨다가 예. 나오면은 아. 이제 네, 네 이, 이번 아, 식으로 아, 이제. 아, 벌써 나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속도가, 어, 항상 6, 7, 10도가 되도록, 네. 유지를 해주고, 또 하나는, 직사광선은 피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종균이잖아요. 네. 균, 그렇죠. 네. 균은 직사광선에 자외선에 네. 죽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한 번에 여러 개가 나와요. 네. 여기에서. 그렇죠, 예. 네. 여러 개가 나오면은 두개 내지 세 개. 네. 해만 놔두고. 다 딴다는 얘기. 네, 다 없애야 돼. 바로 없애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뭐. 양, 양분을 다 빠르먹겠지. 그렇습니다. 네. 양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 뭐, 바이러스 요새 네. 알겠지만은 균은 무한대로 퍼징갑니다 네. 그러니까 균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 는 영양소가 있긴 자르면서 쓸데없이 다 그렇지.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최소한 7회 정도 딸 수가 있어요. 7회? 네. 네. 7회 그때까지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여기에서 어 7회라고 그러면 되게 기간으로 보면 뭐한두 달? 아니요. 한 8개월. 8개월? 네. 아 이거 하나 가지고 8개월을 따먹을 수 있다고? 네. 7, 네. 8회 정도 따먹을 네. 네. 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따는 양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 세개 내지 세개 내지 네개그 네, 네. 정도가 가장 적합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네. 한 8개월 정도까지를 하나 가지고 네, 네. 어그뭐 경제적 경제성이 네. 대단한데 네. 아, 뭐, 경제성은 모르겠는데 전또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1 0 0이라는건 없잖아요 1 네. 0 0이라는건다쓰그 다음에 요거는 좀 동균을 해갖고 아까 믹스 시켜 가지고 4개월간 잠을 자다 나온거에요 네, 네, 네. 이게 벌써 4개월 네, 네, 네, 네. 4개월간 잠을 자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충격에 이걸 주면은 이게 이제 지들이 막 잠에서 깨요 음. 깨면서 여러개가 막나오지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옆에도 뭐 이렇게 음, 막 나오려고 네, 막 도장. 배우고 네. 지금 비닐깨 못 나오거든요 네. 그죠? 이건 뭐 그 종균은 뭐 무한정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그대로 다 살려놓으면 이게 그냥 한두번 나오고 말할 거래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응. 이 용, 용기에다가 아, 이거를 뭐 톱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섞어 가지고서 응. 어? 종균하고 배합을 해서 키운다고 그런 걸 책을 보니까 아하.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지. 아,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용기가 필요, 용기를 따로 설게 없네? 예, 예, 다른 건 그, 어. 쟁반만 있으면. 그거는 물이 흐를까봐. 이런 쟁반만 넘치지 않게. 예, 예. 예. 집집마다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 아, 예, 예. 아, 쟁반을 설 필요가 없네. 예, 이거하고 이제 스프레이하고 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전환이, 이 스프레이를 사는 거나. 예,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이게, 예. 이게 천. 예. 귀에 듣는 거. 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제 하나 이제 하실 뭐 이걸 한번따 먹고 나면은요 네. 따 먹고 나면 안 나온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한번 따고 나서 그때는 이거를 이틀 내지 3일에 물을 네. 담그세요아 처음에 담글 때 마냥. 네처 처음,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두 네. 시간 내지 3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걸 수확한 다음에 네. 첫 번째 수확 한다고 보면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담궈서. 48시간 내지 72시간을 지하네요 그럼 3일 정도? 예예, 3일은 3일. 좀 길고 봐가지고 아, 이 상태가 아, 처음에는 3시간 당고. 예예, 3시간, 아, 3시간. 아, 기존 속도가 여기 음. 유지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너 시간 당고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따먹고는 이틀 내지 3일을 3일 당고 나라는 예, 얘이죠요이 예, 예. 예. 당고 놓고다가? 당글때 반쯤 당그는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다 당. 완전히 당겨요. 당고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놓고, 네. 요렇게 한 3일 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요. 아, 뒤집어서 또? 또산 3일 날 놓고. 그 요거를 한두 차례 내지 세 차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요거 처음에는 기간이 좀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환경에 적응을 처음에 못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딱 뜨는 거툭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집에 집집마다 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그죠. 그니까, 러 그리고 그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제 3일 정도, 물, 이틀 내지 3일 정도, 네. 보시면 이렇게 대충 알아요. 이게 네. 딱딱하다. 네. 이러면 3일을 담그고, 뭐좀 아주 물질 같좀 많네. 네. 이렇게 하면 이틀 담그고, 왔다가 네. 이렇게 이제, 세워놨다가, 이틀 후에 이걸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하죠. 아, 그 네. 이틀 내지 3일간 네. 담고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그냥 세워놓으세요. 네. 그 다음 썼던 거. 네. 거꾸로 할 필요가 없어 거꾸로 할거 네. 이제는 이제 거그 집의 환경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야간 적응하기 위해서 그거 같은 이제 소위 말는 우리가 뭐 모든 사람도 똑같잖아요. 애들도 어 짐승도 네. 외지에 있다고 우리 집에 오면 낯설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은 들어야 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네. 온도. 온도가 이제 게 버섯은 보통 15도 이상에서 자라거든요. 그렇죠. 15도에서 뭐한20 예, 예, 정도 올도다고 예, 예, 예. 근데 15도에서 30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3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버섯이 많이 나오고 이게 가늘어져요. 음. 영역가가 이제 즐으니까 그렇게. 아니요. 네. 날씨 때문에. 아, 날씨 때에 많이 나오고 가늘어져요. 네. 우리가 그 식물도 이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햇빛하고 정상적인 건 굵게 나오는데 음. 그런데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여름에는 이게 나오는 게 수확하고 나와서 3일 만에 나오는 게 어떤 때는 이틀만에 하루 나막면 음. 바로 막때 막 나오는 거있어요 네. 그때 아주 주의하지 그리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물입니다 네. 물. 잘 아시다시피, 모든 식물들은 수돗물을 싫어해요. 어. 수돗물에는 각종 약품이 많잖아요. 음. 제가 알기는 서울의 수돗물에 한 16, 47가지의 음. 약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균입니다. 균은 그 약품을 싫어하죠. 그 죽겠네. 죽죠. 네. 소독약자. 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염소잖아요. 그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 약수를 떠다가, 생수를, 생수를 써야 되나? 어떻게? 그게 가장 좋지만은, 그 비용면이나 시간면에, 저 아닙니까? 물을 받아놨다가, 하루 정도 받아놨다가 뿌려주면 되겠지? 어, 예, 네, 바로 정답입니다. 소장님, 예, 예, 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 도 해야지? 예, 예. 하루, 물고기가 더 키우고, 서로 받아놨다가 염소 날라간 다음에. 예, 예, 예.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갖고, 어, 뭐, 못 쓰는 항아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참, 계속 받아놓면 돼요. 그렇지. 받아놨다가 뭐, 스프레이 할 때도 쓰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구마만 지키면 요 예, 예. 근데 허리 그냥 뭐, 하고, 또 하나, 여름 휴가 때, 여름적으 집을 비운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건조해서 죽겠는데,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죽는 게두 번째고. 네. 이 종균이 번식을 합니다. 어.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죠? 네. 종균이 번식을 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되니까 종균이 번식하면은 오 어, 어, 휴가 갔다 온데한뭐한 일주일 뭐손자데리고 애들하고 네. 네. 집 안에 그냥 하여요. 어 이게 공기 중으로 다음에. 네, 예예예. 이 포자가 날 설마 포자 날라가는 거다 들어붙어가요 하네요. 그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갖고. 그 때는 과감하게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전기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놔두라는 얘기가, 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네, 묶어줘 묶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 냉장고다 넣어놓은 지 않아요? 아, 이거는 영하 15도까지도 균은 안 덮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갈 때는 귀찮지만, 그렇게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단군 말씀이 네. 음. 선생님, 단군 음. 말씀 아 오늘 참 좋은 강의 들었어요. 아유, 아유, 아유. 나는 그냥 뭐이종귄만 갔다가 물이라 좀 주고 어, 이러면 그냥 뜨어먹건줄 알았는데 아유. 그 주의 사항이 꽤 있네요. 예, 예, 예. 예.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적고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아, 지금 예. 예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 예. 가지고 이제. 어, 내일모레 우리 주민들한테 네. 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네. 어, 또 이제 종교도 좀배포를 해서 네. 어, 네. 우리 주민들 보선 예, 맛을 좀 즐기면서 그래. 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